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유사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총으로 무장을 할수 있는 13만 경찰 조직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독립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하겠다는 것과 큰 맥락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데 대해서 전국이 온통 소란스럽습니다. 경찰 주요 고위직 인사들이 집단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이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검수안박 법안을 밀어붙인 취지부터 정리하면서 그 스토리를 시작해야 겠습니다. 첫째 검수안박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권 거의 전체가 경찰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검수한박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지비를 통해 서 경찰의 수사권 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었지만 검수한박 이후에는 사실상 이 통제 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 결과적으로 경찰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권력적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통제가 없어진 경찰은 수사권 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코에 꿰어놓은 황소의 콧두레가 풀린 셈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 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야할 경찰이 혹시라도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비호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경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의 희생양이 될까봐 그 막강해진 힘을 통제할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만들기로 한 것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정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오는 8월 2일자로 공표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넷째,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이 업무를 해왔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에 따라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이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대단히 안정적이고 민주적이기까지 해서 매우 잘한 행정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처럼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그들 중 일부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시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행동의 주동자 류사명 총경을 대기발령 시킨 조치는 그렇게나 부당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윤익은 경찰청장 직무대행 겸 청장후보자는 모임을 주도한 류삼령 총경에게 모임 해산을 지시했는데 류 총장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기발령 정도의 징계 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경찰 조직은 원래 군대처럼 모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 가면서 위수지역을 벗어나 서 집단적인 항명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경찰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에 다름 아닙니다 셋째 특히 류산명 총경은 상부의 해산명령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 50여 명에게 그 해산명령 내용 자체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상명하복이 중요한 경찰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경찰 조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장을 한채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할 준 군사집단이고 바로 이 점이 경찰공무원이 일반 공무원 과 다른 결정적인 점이라 할 것입니다. 류사명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50여 명의 총경들의 집단행동 역시 상명하복이 중요한 무장집단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큰 위법행위로 서 중죄의 처벌을 명쾌 어렵다 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가운데 군인과 경찰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신분상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강화된 종속관계, 일반 국민들보다 약화된 자유라는 그런 소극적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공무원이란 어떤 경우에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공무원의 근원적 위치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집단 항명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보장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에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할까요 왜 경찰들의 조직적 반항을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서 적극 부추기면서 지원하겠다고까지 나서는 것일까요 첫째 민주당이 애초에 검수한박 을 밀어붙인 이유가 검찰의 무서운 수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검찰보다는 만만해 보이는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 그 검수한박 추진에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경찰 조직 내부에 친민주당 라인이 포진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경찰을 통제할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그 출발 시 고려된 사항이었습니다. 셋째 민주당으로서는 경찰국의 신설은 곧 경찰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막상 경찰마저 윤석열 정부가 통제하게 된다면 검수한박을 추진한 원래의 목적이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뒤늦게 눈치채게 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초비상상태라는 말이 모자를 지경으로 보입니다. 넷째 민주당으로서는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과 이재명을 향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이번에는 경찰들에 의해서 털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국민의힘당과 한동훈 법무장관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만에 하나 검수함박 법안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경찰 조직은 검수함박 이전과 이후의 위상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검찰은 종이호랑이가 됐고 경찰은 뿔을 달고 날뛰는 황소가 된 것입니다. 13만여 명의 거대 경찰 조직을 만약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할 경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새로운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면서 황소코의콧뚜레를좀 꿰겠다는데 지금 싫다면서 반항하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의사들에게서 진료권을 완전 박탈해서 간호사에게 환자 진료권을 주었더니 의사들은 옆에 얼씬도 하지 마라. 수술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진료비도 자기들이 알아서 받겠다 병원 운영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모두가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검수한박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간덩이가 부을대로 부은 민주당 세력화에서 출세했던 총경들이 외치는 경찰청 독립은 한마디로 착각도 유분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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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하면 경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것을 보다 제도화해서 행안부 소속의 경찰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양성화하면 그동안 있었던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경찰들의 조직적 반항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극렬 반대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경찰 일부가 왜 저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찰 조직은 준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에 노조가 안되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운동권 주사파정부는 2020년 전국경찰직장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경찰직협을 경찰의 잠재적인 노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직화 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경찰관서 299곳 중에서 경찰직장협의회 경찰직협이 설치된 곳은 무려 275곳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 경찰직장협의회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국적인 경찰직협 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상하좌우가 그물망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화 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총 13만여 경찰들 중 현재 5만 3,339명이 경찰직협에 가입했을 정도로 거대한 사조직이 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류삼령 총경을 비롯한 경찰들이 간덩이가 부은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운동권 정권이 최소 20년에서 30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권을 뒷받침해줄 지지세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첩불시위를 주동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간 주요세력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노조 방송노조 공무원노조 등 온통 노조가 지배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해온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 그곳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조직이든 경찰조직이든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 반드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습니다. 노조야말로 운동권 좌파 정권을 호위하고 뒷받침해 줄 전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유사시에 자신들이 소속된 전체 조직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나아가 정부를 전복하는 행동에까지 나설 수 있는 전위부대가 바로 노조라는 굳건한 믿음이 심지어는 준군대 조직인 경찰에까지 경찰직협을 만들게 된 배경일 개연성이 충분하고 넘친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검수한 박을 밀어붙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경찰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로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기만 하면 자기네는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거 라고 믿게 된 그들의 저의를 이제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회 TF까지 구성해 가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저렇게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도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핵심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해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국가 전체의 기틀을 수백년이 가도 끄떡 없도록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것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속 가낼 것은 속 가내고 끌어들일 것은 과감하게 끌어들이면서 그야말로 전공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비난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언론이 민주노총을 경찰 직협이라는 경찰노조와 연관지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어떤 언론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민주당 운동권 좌파들은 생각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것입니다 짓는 게 시끄러울 뿐 물지 못하는 법입니다 혼재 권한장의 심판 청구를 해두었지만 맘에 하나를 위해서 준비는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혼재에서 검수한박법은 위헌결정 이날 것으로 보는 법적의 시각은 별개로 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는 해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일대 청소를 통해서 문재인 자파 정권이 그동안 심어놓은 일당들을 철저하게 속간해서 경찰 내부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검수한박으로 꼭먹고 알먹으려던 애초의 의도가 모조리 빗나가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게 모두 허허실실 윤석열 정부의 영리한 국정운영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유파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